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주로 이 얼굴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체형 성형 그 중에서도 특히 엉덩이와 이 골반 그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지방식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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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와 같은 그 50년대 60년대생과는 그 다르게 요즘의 여성들은 다리가 이렇게 길쭉길쭉 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셔서 이 엉덩이 하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엉덩이는 해부학적으로 근육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지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엉덩이 근육이 대둔근 이라고 합니다 이 대둔근은 척추와 다리를 그 이어주는 근육으로 인간은 직립 보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어다니는 게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허리가 어 고추 서게 되면서 이 대둔근의 힘이 세지고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엉덩이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고릴라의 경우 뭐 사람하고 좀 많이 가까운 가까운 뭐 짐승 그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보시면 엉덩이가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엉덩이는 몸의 뒤쪽에 붙어있는 유방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그저질 먹이는 포유류에서 유방은 동물에서도 있는 구조물이지만 그 둔부의 돌출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생겨나게 된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 고유의 아름다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다니는 그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인류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그네 발로 걸어 다니게 되면 손이 땅에서 붙어 있게 되는데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손이 땅에서 떨어지면서 자유로워지면서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명의 발전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로마 신화의 그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이 미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갈리피고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이에 말 뜻은 엉덩이가 아름다운 아프로디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엉덩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 히랍시대 때부터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의 왼쪽이 젊을 때 오른쪽이 나이 들었을 때그 아프로디테의 허리 엉덩이 라인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힙 성형술의 그 종류를 보게 되면 1990년대에는 주로 엉덩이 살을 빼는 그 엉덩이 지방흡입술이 어리그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면서 그 이러한 보형물을 이용한 분부 확대술이 점차 시행이 되었으며, 저는 지방 이식을 전문으로 한 관계로 엉덩이 지방 이식과 골반 지방 이식을 주로 하였는데요. 특히 이와 같이 허벅지 앞쪽이 돌출되는 경우에는 이 근육질의 남성적인 그 다리로 비쳐지게 되므로 이 부분에서 지방 흡입을 하여 그 남성성을 줄여주면서 여성성을 증가하는 엉덩이를 도톰하게 하는 그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엉덩이 지방 흡입과 이식에서 그 환자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처진 엉덩이 살을 지방 흡입하여 위쪽 엉덩이에 지방이식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를 비율을 들어보자면 처진 가슴 아래쪽에 그 지방을 흡입해서 이 처진 가슴 위쪽에 이식하면 가슴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아랫벽도를 빼서 위쪽에 다시 올려주는 것과 같으므로 어, 이러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겠습니다. 엉덩이 성형의 또 다른 분야로는 그 비만 상태였다가 뭐 20kg, 30kg 이상 급격히 살이 빠질 경우 혹은 뭐위 밴드 수술 같은 것을 해서 그힙쪽 피부에 여분이 조금 막 헐렁헐렁하게 많아졌을 때 늘어진 피부도 절제하면서 그 조직을 활용하여 이렇게 힙업을 시켜주고 쬐고 꿰매는 절개수술이 있는데요 이는 피부 늘어짐이 심한 경우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만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현재 엉덩이 상태와 수술에서 얻게 될 이득 그리고 단점인 흉터 부분의 득과 실을 따져서 하신다면 그 옷을 입었을 때는 만족도는 비교적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엉덩이를 확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얼굴에 주입하는 필러를 뭐 가슴이나 엉덩이에 이렇게 주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필러가 상당히 오래 가고 상당히 오래감으로 인해서 어, 추향후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부작용이 발생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에는 뭐몇 cc 이렇게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엉덩이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몇십 cc 뭐 많게는 몇백 cc 이렇게 많은 대용량 필러가 들어가게 되므로 인해서 그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대용량 필러를 가슴이나 엉덩이에 주입하는 것은 아직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엉덩이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난번에 가슴 지방이식수술 동영상을 올리니까 그 가슴 지방이식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계셨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가슴 지방의식 수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이 가슴 지방의식 수술이 무슨 나쁜 게 있어서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가슴 지방의식 수술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뭐 50대 이제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체력적인 한계가 와가지고 어 하지 못하는 것이지 가슴 지방의식이나 아니면 엉덩이 지방의식이나 그런 것들은 잘하면 아주 그러니까 이물질을 넣는 것보다는 본인의 조직을 그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아주 좋은 수술이므로 그 점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